안녕하세요 오늘은 인스타그램으로 공지를 했던 친구들이랑 플리마켓을 하는 날인데 이게 처음에는 은송이가 기획한 거였는데 은송이의 친구들? 은송이 친구들의 친구들? 이렇게 되면서 지금 조금 판이 커져가지고 저는 거기서 예전에 악세사리 쇼핑몰 했을 때 팔았던 오드퍼프 목걸이를 판매할 생각이고 제 친구는 이제 원데이 클래스 하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그거 이제 아트타일 같이 판매를 하러 갑니다. 오늘 오랜만에 목걸이 구매하러 와주겠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어가지고 아주 재밌을 것 같군요. 플리마켓을 처음 해보는데 이번에 해보고 뭔가 재밌으면 은 자주자주 참여할 생각입니다. 날씨가 엄청 더울 것 같아가지고 살짝 걱정돼요. 내가 좋아하는 요새 너무 예뻐요. 요즘 이거 안 바르고 나가는 날이 없는 것 같아. 어, 여러분 이 필리밀리 속눈썹 고데기 진짜 좋거든요. 저 맨날 면봉에 이렇게 라이터로 면봉 태워가지고 불고데기 했는데 이거 사고 삶의 질이 너무 높았어 이렇게만 하고 늦을 것 같아가지고 빨리 나가 봐야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목걸이 판네알거 챙기고 가방 이렇게 챙겨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다팔수 있을지 아무튼 이렇게 가볼게요. 아, 진짜 완전 산책상이네. 완전 산책 이거만 보면 사람들이 침대 보이렇게시라 <웃음> <웃음> <웃음> 총 41cm인데 네. 길이 조정 장치가 있는 거 같아요. 아, 이거는 음. 5cm 정도 더넣을가요 아, 거의 다 팔렸어. 잠버 여기 좀 해산 좀해 주실 수 있나요? 저기 저기 고 있거든요. 네, 인분같데 몹시, 몹시 힘들고. 아, 그래야겠다. 오늘은 응, 응. 이거를 쓰는 게 오래 걸려. 남은 개수만큼 만들어놔야겠다. 아, 응. 응, 이거 섞은다. 젤리 형! 이따 내가 챙길게 을게 도와줘야 되나? 못 꺼는 거? 도와줄까? 도와줘도 되나? 너무 응. 배가픈데? 언니 예쁜 거 많아. 너무 예뻐 잘산거 같아. 한나야 너도 할래? 짱 재밌음. 캐리코처 그려주신대. 뭐 사진으로 그려주셔가지고. 근데 약간의 제약이 있어 어려운 건안돼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아 먼저 마음에 들어요 귀여워 그치? 액자에 담아두고 싶다 귀여워, 응. 귀여워. 뭔가 약간 그런 것 같아 그런 현, 현대미술? 안녕하세요 하영 언니 친구예요? 하영 언니 친구가, <웃음> 하영 언니 친구가 <웃음> 맞는 문법이야? 그치? <웃음> 친구 아니었어 <웃음> 맞아요 맞아요 도와주러 오는 날짜입니다 와 대박 근데 너무 예뻐 예리 가방 예리 인스타에 올라왔더라구요 응. <웃음> 아, 아 너무 특징 잘 잡. 어 손이 <웃음> 참 다소곳하니 아니 색감이 너무 예뻐 언니 진짜 예뻐. 예뻐 마음에 듭니다 네 우리 같이 놓고 찍어 응. 사진 귀엽다 아 마음에 들게 하영언니스러운 촬영해주시는 건가요? 네 <웃음> 어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서 호인가요 어머 너무 귀엽다 이거 가격을 추천해서 추천하고요 아, 주식 좀추천해줘 주식 어디에 넣으세아 <웃음> <주식. 웃음> 무조건 우량주에 넣으시길 바랍니다 어, 우량주도 여러가지가 있잖아요 우량주 하나만 추천해주세요 아 우량주요? 뭐, 국내 미국 어디에 원하시거 저는 저는 성인이 없어가지고 네. 유튜브예요? 아예 유튜버세요? <웃음> 아니요 그냥 <웃음> 사소한 사소한 저도 해가지고 어 정말요? 저저 어, 네. 알려주시면 네. 저구독합니요 아. 맞구두 아전 비밀입니다 아아 어? <웃음> 부끄러운데 저도 부끄러운데 아, 서로 아. 부끄러 <웃음> 이렇게 <웃음> 친구가 됩니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친구하면 생겼다 <웃음> 어 잠깐만 뭐야? 나도 몰라. 음, 어, 어떤 거 주세요? 어쩌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음. 근데 저는 그냥 폰으로 찍었거든요 어, 진짜요? 네. 오 손으로 찍고, 손으로 오아 진짜요? 네 폰으로 찍고 폰으로 편집해요 어 진짜요? 근데 그게 진짜 동행거나어니가안알려줬어얘기아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아, <웃음> 아, 네. 너무 철저한 비밀아 <웃음> 그 비밀 계정 아니에요? 알게 되면. 아, 이렇여되맞 아, 요7 아, 요렇0 0면7 이렇게 되 아, 이렇7 0 네. 대박 바람이야. 지금 여름에 딱인 것 같아요 이게. 얼마 안 남았어요 <웃음> 이거, 이거 2만원 주금 했습니다 와. 여기가 놀라운 사실은 네. 내가 한 것보다 한개더 비싸다는 거예요 <웃음> 아. 이것도 예뻐 이건 뭐죠? 네. 랏이랑 붙어있는 이건데 내가 좋아하는 색깔이라서 아 이런 거. 이런 이거 너무 예뻐요 어, 이거 얼마는데 이거 한 뭐, 5천원? 5천원 정도 할려는데? 어. 그리고 이 바지 오! 부츠컷인가? 아 약간 넓은 거네? <목소리> 우와 근데 어, 라지라서 조금 클것 같긴 한데 이거 색깔이 너무 예뻐요 어. 어떻게든 입을 수 있지 않을까 어. 이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 더 샀어? 으 아! 안경? 이뻐. 안경이 아마 만 원이었던 것같은데나 어? 음. 원래 이런 안경 사기 싫어서 응. 이거 샀고. 캐리커처 구입. 아캐리커처 <웃음> 구입했고요. <웃음> 이분이 분이 그려주셨고. 어, 해박미. 핸드폰 케이스도 샀습니다. 핸드폰 케이스 사니까 혼자로 샀어요. 아, 너무 이뻐요. 아디코이 아니에요. 귀걸이. 어. 이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이모. 이모. 이건 어디 있었어요? 쪽이였어아 진짜? 이굴이 어, 마와 한번 보고 와봐 됐습니다 거의 쇼핑하러 오셨군요 <웃음> 와 됐어 이걸 찍고 싶다 너네가 찍고 있는 거 찍고 싶다 지안가아 <웃음> 진짜? <웃음> 아, 진짜? 이걸 찍고 싶어 핸드폰으로 찍어 맛있겠다 <웃음> 아,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다니 <웃음> 오, 오, 우와? 우와 오 뭐야? 뭐야 이게. 아, 이거야? 내가 <웃음> 뭐건줄알았 나도. <웃음> <이거> 느낌 있어. <웃음> 어, 아, 귀여워. 짠, 짠. 오 <웃음> 반갑습니다. <웃음> 음. 오, 이게 뭐였지? 이거 그 무슨 베이컨 홍대에 네. 로그 언제 올라오나요? 아마 <웃음> 궁금해 다음 주? 나 요즘 내 거는 그냥 하루만 휴업해 봐도 내가 려 아니 난 어떻게 하루? 대단해. 그래, 그래. 진짜, 그게 불가능하다고생각을했거 아, 그래. 근데 이제 내가 남의 거를 편집을 막 하니까 남의 거는 그 이게 이자 <웃음> 있잖아. 그러니까 수정을 해야 내가 그게 세세한 것까지 봐야 되니까 이제 그런 걸 엄청 하다 보면은 내건 너무 싫어 왜냐면 남 내가 편고하는 거니까. 나도 내꺼 반나절 커서 하는 거 같아. 왜냐면 나는 내가 찍었으니까 어떤 내용이든 음, 아니까. 안 그래서 이제 이건 보지도 않고 날리는. 근데 얘는 회전 속일 때고 언니가 회전 속일 때는 회사 카카오가 많이 안 열렸던 것 같아. 아, 아 맞아. 언니 막 쉬고 글자. 맞아. 지금은 진짜 나한 달에 막열 개씩 올리고 있어. 음아 어, 맞아 언니, 언니 유튜브가 좋아하겠다. 좋아. 유튜브 게 공무원이야 공무원이야 응. 공무원. 모자렐라 주신 거 우리가 귀여운 귀여운 사 귀여운 사진가? 짠. 자좀 빠르죠? 나 완전 주성대다. 아니 아. 어, 인천 사람들이 능검. 우리 네, 인천 사람들이 술 진짜 잘마어 인천 사람들이 술잘 마셔. 근데 다시 이제 소맥으로 가셨어. 원래 인천 가가지고 소주만 계속 마셔거든 배부르다고 소맥을 안 먹더라고. 근데 은근 소맥이 더취해효과나셔 가지고. 뭐래 근데 이게 뭔가 <목소리> 인터넷으로만 보는 사람들 실제로는 아, 예상이 된것같다 맞아. 아, 근데 너보다 똑같아가지고, 케이도 응. 그 영상을 봤을 때랑 똑같고, 음. 달린 형사가 똑같고. 알짱님 응. 영상도 볼 거예요? 아니, 아. 그리고 신녀성 하다 보다 좋았어. 내가 최근에 신녀석 하 최근에 좀 봤거든? 아, 왜? 굳이 알고 있으면 다시 쓴다고. 근데 그거 아직도 댓글이 달린다고 언제 돌아오시냐고, 돌아오시다고 했는데 왜안 돌아오냐고. <웃음> 아니 해복님이 너무 예쁘다 음, 오! 너무 예쁘고 반해 가려고 내가 자꾸 찍떡 해말걸고 아, DM에 근데 <웃음> 네, 그런 거잘 못해, 근데 맛있다 <웃음> 어, 쇼라, 거 이거. 이거 좀 살까? 쇳방빵 친구도 진짜 머리 Tryna be quiet. You know when the